하드디스크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장비는 켜져 있고요장비 아,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. 오른쪽부터 1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제가 한 손으로 하니까 조금 이렇게 꽂고요 이렇게 꽂습니다. 하드디스크에 불이 들어오죠? 네. 이렇게 해서 하드디스크에서 네. 근데 여기서 그걸 밀어 넣어 가지고, 거의 다뭐 거기.